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들닷컴의 대표 이동윤입니다. 어, 이번 강의는요. 어, 첫 강의고요. 캡컷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는 강의가 될 겁니다. 자, 일단 네이버나 이런 데서 그냥 캡컷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에 주소창에다가 어, www.capcut.com이라고 쳐도 음,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여기로 이동을 하면 지금 제가 브라우저를 구글 크롬을 쓰고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영어 사이트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 오, 위에 메뉴바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구요 다 필요 없고 지금 여기 보면 다운로드 윈도우즈라고 되어있죠 지금 혹시 맥앤토시로 맥북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여기가 맥 OS 라고 아마 뜰 겁니다 윈도우가 아니라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이제 캐컷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시작할 거예요한 375메가 정도 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파일을 설치를 하면 컴퓨터에 무료로 캡컷 PC용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를 사용할 을 수가 있고요 어, 제가 프리미어를 한 20년 정도 사용하고 뭐 파이널 컷이라든지 디졸브라든지 여러가지 PC용 영상편집 툴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고 사용해 봤거든요. 근데 이 캡컷이 현재로는 1등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일단 무료예요.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언급했던 뭐 프리미어라든지 파컷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은 수동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캐컷에서는요. 버튼 한 번으로 해결되는 효과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이고 기능도 유료 못지않게 막강하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 캐컷 프로그램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건데 제가 윤들닷컴 유튜브 채널에 캐컷 모바일 버전,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강의는 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자 이 캐컷에서 PC용 프로그램도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강의로 쫙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운로드가 끝나고 나면 다운로드 폴더에 파일이 생길 겁니다.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고요. 자 설치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이 설치 창이 뜨면 밑에 뭐 이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확인해라라고 이렇게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 주고 밑에 열어 보면 뭐 설치 경로는 이런 데 설치가 됩니다라고 알려 주는데 특별히 바꿀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바탕 화면에 아이콘을 생성을 해줄 겁니다. 자, 인스톨라우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시작을 해요. 자, 캐컷 설치가 되는 동안에 잠깐 캐컷 사이트 다시 가서 자, 요 설명을 좀 드리면 인터페이스는 뭐 나중에 설치가 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될거고요자 얘를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서 볼까요 자 무료 동영상 편집기 라고 돼있죠 무료입니다 그리고 뭐 로고 라든지 워터마크가 전혀 박히지 않아요 자 그리고 위에 올라가면 메뉴 바가 쭉 있을 건데 이 메뉴 바에서 지금 여기 보면 도구라고 돼있죠뭐 온라인 비디오 편집기 이 부분을 눌러보면 지금 무료로 비디오 편집 이란 버튼이 나오잖아요 이걸 누르면 웹 베이스 그러니까 웹 기반으로 캡컷을 쓸수 있는 화면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요거는 좀비추입니다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영상 편집을 하려고 하면 전부 다 동영상 촬영본을 편집을 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업로드를 시켜야 돼요 클라우드에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은 좀 비추하고요 그냥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해서 PC상에서 편집하는 걸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뭐 기능들, 이렇게 다 쪼개서 뭔가 되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기로 다 넘어와버립니다.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캐컷 앱이라고 눌러보면 여기는 모바일 버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굳이 모바일 버전은 여기서 받을 필요 없고 그냥 뭐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요? 뭐 만들기라고 돼 있죠. 뭐 틱톡 광고 메이커, 유튜브 광고 메이커 등등등 있는데 결국은 뭘 눌러봐야 이 페이지로 넘어오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끝에 가서 여기 누르면 여기가 좀 중요한 게 숨어 있는데 튜토리얼이라고 되어 있죠. 튜토리얼 그리고 어떻게, how to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뭐 팀이 튜토리얼 만약에 들어가면 자막 추가 방법이라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자막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쓸데없이 글자로만 잔뜩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해하기도 되게 힘들 거예요. 그래서 튜토리얼이 있는데 그닥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다 말로만 돼 있거든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웹사이트는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는 동안 체크업 프로그램은 설치가 끝났고요. 스타트 나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 컴퓨터 사양을 얘가 체크를 하기 시작을 해요. 자 테스팅 엔바이로먼트라고돼있죠 어, 여러분들 컴퓨터 환경을 테스팅하고 있고요. 어,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그래픽카드가 꽤 좋은 음, 노트북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노트북 중에서 보면 좀 저가형으로 뭐 인강용 노트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캡컷을 돌리기에 조금 버벅거릴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검사 결과는 제 컴퓨터는 캐컷 스무스하게 돌릴 수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컨펌 해주고요. 아무래도 캐컷도 무료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결국은 컴퓨터가 좀 고사양이 필요해요. 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캐컷이 좀잘안 돌아가면 나머지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잘안 돌아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설치가 끝나고 나면 바탕화면에 캐컷 아이콘이 하나 생겨있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캣컷 시작하는 화면이 하나 떠 있을 겁니다. 자 얘를 띄우자말자 여러분들이 딱한 번만 프로그램 설치하고 딱한 번만 할게 있는데 뭘 해야 하느냐 면 여기 위에 보면요. 톱니바퀴 모양의 버튼이 있어요. 너트처럼 생겼죠? 자 얘를 하나 눌러주면 세팅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들은 별로 중요치 않아요. 자 세팅 넘어가서 지금 여기 보면 프로젝트 에디트 퍼포먼스 랭귀지 라고 돼있죠 자랭귀지 한글 지원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앱 버전은 한글 버전이 있어요 한글로 그냥 세팅이 되어 있어서 바로 사용을 할수 있는데 아직 pc 버전은 음, 없네요 심지어는 이캐컷을 만든 회사가 틱톡의 자회사거든요 중국 회사에요 근데 여기에 중국어조차도 없네요 잉글리시가 응, 기본으로 돼 있죠 자 퍼포먼스 부분 들어가면 여기 체크 돼 있는 부분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이 체크 중에서 뭘 하나 더 추가를 하시느냐 면 프록시라고 되어있는 것도 하나 체크를 해줍니다. 자, 프록시 체크를 하면 편집을 할때좀더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은 그래픽 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기 보면 엔코딩 세팅이라든지 인터페이스 드로잉 세팅 같은 것도 다 체크를 해주시면 좀 버벅이지 않고 편안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요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딴 거는 체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프록시가 뭐냐? 여러분들이 4K라든지 1 9 2 0 x 1080짜리 좀큰 사이즈의 영상을 편집을 할때 그걸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실시간으로 편집하면 컴퓨터가 버거워요 뻑뻑거리거든요 그래서 프록시라는 파일을 만들게 되는데 이 프록시 파일을 이런 경로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보다 좀 작은 용량 작은 화면 버전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편집을 시켜요 그리고 그 편집이 끝나고 나면 원본 파일을 이용해서 어 결과물을 뽑아내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보기 파일을 그냥 만들어 놓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켜 두셔야지 좀잘 돌아가요 생각보다 자그 다음 에디트 부분 넘어가면 여기는 특별하게 건드릴 건 없구요 프리레이어 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체크해 줍니다 캐커스 사용하다 보면 레이어를 여러 개 영상을 쌓아서 작업을 할 때가 간혹 있는데 그때 자유롭게 레이어를 만들어 주는 기능이구요 이건 자동으로 그냥 켜지게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이걸 꼭 체크를 하시구요 그리고 프로젝터에 가면 자 여러분들이 캐컷 편집을 하다가 그 캐컷 편집본은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거잖아요. 보통 컴퓨터를 쓰다보면 컨트롤 S를 누르면 그게 저장되는 부분이 있을 건데 얘는 컨트롤 S를 눌렀을 때그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 세이브가 돼요. 컨트롤 S를 안 눌러도 지가 알아서 저장을 계속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그 경로가 여기 잡힌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런 데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캐컷을 사용하다가 컴퓨터를 옮겨서 뭔가 편집을 해야 된다. 그럼 편집 그 작업을 저장해 놓은 파일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경로에 들어가서 찾아서 카피를 해놓고 뭐 다른 컴퓨터에 옮겨서 원본 파일이랑 이제 편집 파일이랑 옮겨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요 캐시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캐시는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지워라 라는 걸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시 사이즈는 어, 캐컷을 쓰다 보면 점점 점점 쌓일 거예요. 그럴 때한 번씩 쓰레기통 눌러서 지워줘도 되는데 컴퓨터의 용량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라면 굳이 지우지 않아도 30일 정도 여기 날짜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 꼭 지우고 싶다 그러면 쓰레기통 눌러서 그냥 지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체크할게 잘 봐요. 프로젝트 들어가서 오토 딜리트 캐시 요거꼭 해주시고요. 에디트 들어가서 여기 프리레이어 체크해주시고 퍼포먼스 들어가서 전부 다 체크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랭귀지는 건들 필요 없습니다 자 세이브 하면 환경 설정이 끝납니다 자그 다음 왼쪽 상단에 보면 사인인이라고 돼 있는데 캣컷은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렇게 어 페이스북으로 로그인을 할래? 구글로 로그인을 할래? 아니면 틱톡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래? 물어볼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저는 구글을 쓰니까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겠다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제 로그인이 됩니다 별 의미 없어요 그냥 로그인 됐다는 것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 그러면 스타트 크 t c r e 이라고 되어 있는 제일 위에 이 부분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화면이 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설치를 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봐요 음,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 o 그냥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자 이게 인터페이스 화면이구요 인터페이스 화면에 대한 설명들은 다음 강의에서 이제 서서히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캣컷을 키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근데 자동으로 지가 오토 세이브를 해버렸어요 뭔가를 하면 오토 세이브를 계속 하거든요 자 캣컷을 만약에 닫겠다 그러면 여기 메뉴에서 퀵 눌러도 되고 여기 X 버튼 눌러도 닫힙니다 자 이렇게 누르면 닫히죠 자 그럼 아무 작업을 안했는데 방금 작업한 게 오늘 날짜로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파일이라는 건데 다시 캐커 실행하고 여기를 클릭해보면 앞서 내가 작업한 거 그대로 나와있을 거예요. 자 뭔가 궁금하다 하시면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건 강의는 뭐 따라할 건 아닌데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미디어라고 돼 있는 게 파란불이 들어와 있죠. 자이 상태에서 라이브러리 캐커시 내장하고 있는 동영상들이 좀 있거든요. 자 동영상 중에 뭐 이런 걸 하나 클릭을 해볼까요? 클릭. 자, 지금 빙글빙글 빙글 돌아가고 있다는 거는 인터넷으로 얘를 실시간으로 받아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영상이에요. 삐 소리난 영상인데 나 이거 쓰고 싶어 하면 클릭 앤 드래그해서 놓으면 여기에 들어갑니다. 자 저는 지금 컨트롤 S를 안 눌렀어요. 근데 오토 세이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캣컷을 닫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 있죠. 첫 화면으로 보일 겁니다. 클릭을 하면 다시 이 상태로 바로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키를 눌렀어요. 지워졌죠? 그럼 얘도 결국은 오토세이브를 또 해버려요. 자 닫았습니다. 그럼 없어진 상태로 되어있죠. 키면 없어진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세이브 기능이 늘 지원이 되고 있고요. 세이브되는 파일은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위치를 찾아가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모디파이 눌러서 여기 찾아보시면 세이브를 어디에 한다라는 게 나와있거든요. 뭐 요거를 그냥 필요하다면 카피를 하시면 되는데 뭐딱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저같은 경우에. 음, 이런 식으로 닫으면 됩니다. 자, 얘를 클릭앤드래그 해서 뭐 옮기거나 이런 건안 돼요. 파일을 찾아가야 됩니다. 자, 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우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점색에 눌러가지고 여기 보면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복사하기, 딜리트 아예 지워버리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들 관리, 프로젝트 관리도 여기서 할수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지금 이게 뭔지 이해가 당장 안 돼도 상관없어요. 제가 차차 편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설명들은 반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강은 캐컷 웹사이트 들어가서 맥킨토시용이나 윈도우용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여기 너트 모양 들어가서 세팅 들어간 다음에 설정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해놓고 다음 강의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윤들닷컴의 이동윤이었고요. 지금 강의가 좋았다. 그리고 다음 강의도 기대된다. 다음 강의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고 싶다 하시면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강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